날 놓아줘 숨쉬수 있게 이 스쳐가는 풍경 속에 자유롭게 노래하듯 잊던그맘날 가둬줘 깊은 이밤 남겨둔 채 노래하듯 나에게도 들려주고 싶은 그말 I love myself, I trust myself 내겐 없어 길었다, 어둠을 견디. 들려 <목소리> 네.